여기 이제 2월달에 영업을 종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서울에 촬영 온 김에 잠깐 들렸어요 아무래도 물건을 좀 많이 빼고 계신 것 같고 와배려어블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구나 기피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전에 맥시멈 카이도는 없었는데 지금 카운터 앞에 맥시멈 카이도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인데 한번쭉 구경 시켜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이렇게. 해군 옷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깝다 저작권 때문에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물건이 진짜 많이 빠졌다 채워주시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산 애니메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지 물건을 뭐 세일은 하진 않네요 그 이쪽에 가면은 이제 배편에 루피랑 상디랑 이쪽에 초파랑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현재 잠겨져 있어요 제가 여기 카페로 운영했을 때도 몇번 왔었는데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옮기시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 플레이 원피스는 2월 14일 날짜로 이제 영업을 종료하신다고 하고요 어,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홍대 근처에 재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대에 있는 애니메이트가 있잖아요 애니메이트와 같이 한 층을 통째로 플레이 원피스와 애니메이트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그한 330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엄청 크죠 애니메이트와 애니메이션 콜라보 카페와 원피스 카페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가 굉장히 기다려지게 됐는데요 새로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오픈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이사 가게 되면 이써니오는못 보겠네요 건물 안에다가 써니오를 설치를 할수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써니오에게 인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